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프론트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를 피드백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프론트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피드백 요청입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예음 yeah. 잘 봤습니다. 이런 낮은 레치에서 연습하시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낮은 레치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먼저 여기서 버티면서 미는 연습, 그걸 하고, 여기 보이는 이런 높은 레치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레치 위에 올라서시지를 못하네요. 자, 이때, 이렇게, 노즈가 아래로 내려와서 힐이 바닥에 닿죠. 이 몸이, 자, 보세요. 상체가, 여기서, 딱 돌렸을 때 약간 엉덩이가 바깥으로 빠져있어요. 레치보다. 레치 위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선이 지금 발을 보고 있는데 발 말고 앞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도 돌때 바로 시선이 레치를 보죠. 레치 말고 앞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점프하면서 어, 레귤러지니까 오른 발을 오른 발 쪽에 몸 중심을 주면서 몸 중심을 주면 이 엉덩이 그러니까 허리 모두가 이레 위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올라설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시선을 앞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을 안으로 보지 말고 이 앞쪽을 봐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듯이. 영상 속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레치 위에 몸무게를 몸 중심에 이렇게 올리지 못한다는 거랑 두 번째는 시선이 이렇게 향한다는 겁니다 이두 개만 고치면 해결이 되는데 그 제가 만든 테일 슬라이드 튈웨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정면으로 들어가서 또는 약간만 대각선으로 가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한이 정도 각도로 들어가서 올라서서 버티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할줄 알게 되면 어 여기서 다양한 응용기도 가능하거든요 올라서서 버티는 게 돼야 테일 슬라이드가 연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뒷발로 버텨야 됩니다. 이렇게 중심을 여기서 앞발을 누르게 되면 영상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요. 그래서 뒷발로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따다다다 가서 이렇게 이 발로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누르면 이제 흘러내리는 겁니다. 앞발을 이렇게 누르지 말고 앞발을 들고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이 영상에서는 레츠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레츠 앞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라든가요렇게라든가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이랑 어깨가 돌아가니까 휠이 여기에 이렇게 닿으면서 안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몸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닿으면서 몸이 안 돌아가게 시선을 여기를 쳐다보지 않고 여기 앞을 쳐다볼 수 있게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얘기해 드렸듯이 매치 위에 올라서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연습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잘 안되는게 있거나 궁금하신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피드백도 해드리니까 메일로 영상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실 때 자신의 영상이 제 컨텐츠에 들어가도 되는지 그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